잘짜리를 하는데 홀 아니면 짝이라 이길 확률은 50%인데 홀이냐 짝이냐를 옆에 친구에게 선택해달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?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옆에 친구에게 돈을 주고 홀이냐 짝이냐를 선택해달라고 한다. 그게 자칭 주식 전문가들 리딩방에 우리가 기대는 모습이라고요.